안녕하세요. 케이군입니다 남녀 사이에서 서로 지쳐가거나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요. 각각의 커플들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지쳐가는 경우들은 다를 수 있겠죠. 그렇게 각기 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 중에 남자가 여자에게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답답함이나 실망감 또는 지쳐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. 남녀가 바뀌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. 요즘에 남자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요 뭔가 애정이 담긴 것 같지가 않고요. 연인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친구처럼 혹은 사무적인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거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는데 또 가끔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나 어감을 사용해서 내 기분을 안 좋게 만드는 것 같고요. 그래서 나도 남자에게 네가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왜 그러는 거야?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아 그랬나? 글쎄 난잘 모르겠는데 네가 좀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야?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남자가 발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른는석 하는 것 같아서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말해주면 사과를 할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한테 너도 나한테 그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난 네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지 그리고는 끝까지 미안하다고는 말을 안 해요.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살짝 화가 나서 아좀 그냥 미안하다고 해주면 안 돼? 또는 이럴 때는 좀 네가 내 기분 맞춰주면 되잖아. 이러니까 내가 당연히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야. 내가 너한테 느끼는 기분이 이런 거라고. 그리고 이 격분한 마음이 튀어나오면서 조금 더 몰아치죠. 지금만 해도 그래. 내가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땐내 기분 맞춰주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 안 그러잖아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? 그랬더니 그대서야 남자가 미안하다고 하네요. 근데 그말 앞에요. 아 알았어 알았어 가 붙었어요. 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라고 말했다고요.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요. 미안하다는 말을 듣기는 했는데요. 나는 화가 엄청나게 나거나 눈물이 왈칵 쏟아질 수 있죠. 그리고 나면 어찌됐건 남자친구는 내 감정을 진정시키고 다독이려고 해요. 그리고 나도 마지 못해서 용서해주는 것처럼 기분이 살짝 풀리는 것처럼 억지로 응해주죠. 이 일이 지나고요. 상당히 시간이 흘렀어요.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.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. 뭐랄까? 너좀 나를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막대한다는 느낌이랄까? 이런 말을 들은 여자인 나는요. 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? 그것 좀 아닌 것 같아. 또는 네가 나한테 잘해봐봐 내가 그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어찌됐건 남자친구를 달래주기는커녕 약간 공격을 하고요 역시 미안하단 말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하면요 남자친구를 궁지로 몰아세우기도 하죠 근데 예전에 너 나한테 이런 말 하진 않았잖냐 너 요즘에 나한테 되게 불만 많은가 보다 너 나한테 마음이 식었어 이런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애써 나한테 아니야 그런 거라고 말을 해요. 그런데 그 앞에 한숨이 붙어요. 아, 아니야 아 그런 거. 이 말을 들은 나는요. 맞는 것 같은데 또곧 눈시울이 붉어져요.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금방 서러움에 복받치거든요. 역시 남자는 어찌어찌해서 이 사태를 진정시킬 거예요.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된것 같지만 이때부터 남자 마음에서는요. 여자에게 답답한 마음이 들거나 실망을 하기 시작해요. 정말 지치거든요 여자도 남자한테 서운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남자인 나는 요 뭔가 여자한테 서운함을 느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자리가 잡혔다고요 그래서 남자 마음속에는 요 말을 말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표현은 하지 않되 잘 넘어가자 달래주지는 못해도 그냥 참아보자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 여자가 자기를 편하게 대하거나 막대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남자한테 뭐라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가끔 남자도요 여자가 가끔 남자에게도 이런 기분을 들게 한다는 라걸 말해주고 싶은데 말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이런 말을 하면요 처음엔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더니 이제 그것도 못해줘 라고 말하거든요 공격을 받을 때 남자는 미안해해야 하고요 남자가 아쉬워서 여자를 공격하게 되면요 남자는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나봐요 남자의 잘못된 행동은요 분명 남자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여자의 잘못된 행동이 혹시 보이면요 남자는 이해심으로 또 초심으로 그 사람의 실수를 덮어줘야 하니까요 그 정도는 되어야 사랑이죠 안 그러면 마음이 식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내 여자가 그렇게 말할 거라고요. 그리고 남자는 여전히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요. 단지 좀 힘들고 짜증이 나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. 만약 여자인 내가 남자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면요. 분명 내 남자는요. 점점 지쳐가고 있는 중이거나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간 지칠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지치고 있지 않다면요. 그건 어쩌면 두 사람이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해서 였을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 정말로 지쳐가고 있는 게 맞다면요 그런 남자의 마음이 궁금해서 지금 내 남자에게 물어본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은 서운한 게 없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현명한 여자는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돌아보고 굳이 물어보지 않고요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남자의 마음에 맞춰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현명하지 못한 여자는요. 남자에게 그러냐고 물어보고 그렇지 않다라고 남자가 대답을 하면 자기가 제법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거나 자기가 잘해주고 있다고 자부하게 되겠죠.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실까요? 내 남자가 지금 아무런 불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. 그게 나중에 나도 모르는 뒤통수 맞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두려움을 한 번쯤은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건 온전히 나를 위해서거든요. 그때 가서 또 어리석게 그때는 서운한 거 없다며 이럴 거면 왜 그때 얘기해 주지 않았어? 네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 네가 없다고 해서 난 몰랐다고 그 근데 네 맘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건좀 아니지 않아? 이런 말을 하면서 남자를 잡으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남자는요 그러니까 나한테 좀 관심 좀 가지지 이미 지나가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아마 있을 때 잘하라고 하나 봐 라고 말을 하거나 속으로 되뇌고 있겠죠. 나는 정말로 남자에게 이런 적이 없는 것 같다면요. 그리고 남자가 서운한 게 없다고 대답을 한다면요. 그건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니까 다행이겠죠. 또 물론 난이 남자 없어도 상관없어요. 그닥 좋은 남자라고도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. 헤어져도 그만이라고 생각해요.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적용될 내용이 아닐 거예요. 그런데 내가 내 남자를 너무 사랑한다면 내가 약간은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연애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물론 이 이야기는요 남녀가 뒤바뀌어도 동일한 거고요. 혹시 내 여자에게 내가 그렇게 대하고 있는 남자분이라면요. 역시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